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보면은 아까 그 얘기하고 비슷하게 하면은, 고객이 충성한다고 계속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만족은 못하고 있더라. 이제 이런 제이걸 보여주는 이제 몇 가지 사례들. 아마 회사에서도 우리가 이 마케팅 왜 해? 하면서 이제 답답한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가만 있을 거예요. 자, 누구를 위한 마케팅인가? 자, 모두가 다 하는데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. 직원들이 야, 이거 계속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지만 그건 계속 되죠. 왜? 윗사람이 말이 안 통하니까.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윈도우 비스타라고 이제 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? 두달 만에 접었죠. 내부 직원들 다 알고 있었대더라고요. 한심한 일이죠. 예. 자, 그다음에 고객의 입장을 이제 고려했는지. 이런 부분들. 우리 내부만 생각하는지, 고객을 생각하는지. 자, 햄버거집 가니까 감자튀김에다가 400원 더 하면 어니언 링을 준대요. 아, 그래가지고 아, 그걸로 달라고 이제 했더니 아, 이 세트 메뉴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된대요. 왜안 돼요? 라고 하니까 뭐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? 이상하다. 저도 이제 그 그때 이제 고객의 모드에서 이제 그 직업 정신이 반루가 됐습니다. 왜안 되죠? 라고 이제 물었더니 뭐 알수 없는 얘기를 하더니 뭐더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또 매니저가 아안 되는데 특별히 해드리겠습니다. 내가 그지도 아니고 그래 갖고 이제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저 바코드 찍는 거에 그게 안 나와 있었더라고요. 근데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해요. 고객한테 고객은 분명히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실제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부 프로세스 매뉴얼화 요즘 아주 그저 고객 접대 매뉴얼 뭐 이런 거참 많이 만듭니다 근데 매뉴얼화 이거 하니까 나 당장 그저 AS 요청하느라고 전화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?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되는데 대답은 안 해주고 자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? 뭐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? 나는 빨리 문제만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가 자꾸 우리가 그 고객을 잃어가는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이거 아마 대기업 조직에서 아마 많이 당했을 겁니다 사장님이 어디 가서 이런 강의 같은 거 한번 듣고 와서 야 이렇게 하면 된대더라 우리도 당장 이거 해 효과 있나요 전혀 이렇게 그저 베스트 프랙 디스라는 게 참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, 무조건 명령해갖고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.